앞에 있는 이제 마이너스 사과6을 계산한 다음에 네. 마지막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마이너스 삼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십삼을 나눠주니까 이제 아, 네, 네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기 아니,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제 플러스 바뀌고 네. 이제 삼에서 이십삼을 나눴으니까 팔네 답이 이제 8이 됐어요. 아 그렇구나. 네. 아. 어, 마이너스라 해서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됐군요. 네. 아, 몰랐어요 감사합니다. 그럼 380번은요? 네. 380번은 이제, 네. 어, 마이너스 5를 이제 곱하기로 바꾸면, 이제, 마이너스 5분의 1로 이제, 어, 바뀌기 때문에,